나는 고민이 많았다. 도대체 여기 어찌할지. 안녕하세요. 솔방울입니다. 동서가구에서 덴디800 4단 서랍장 옷이 그레이 색상으로 협찬을 받게 되었어요. 저희 집에 이게 필요했는데. 아. 한 장에 다 하고. 으아! 응. <웃음> 뜯어얼얼 어? 아, 여기 손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구나. 응? 봐깐만 와, 되게 묵직하다. 자. 이렇게 되어 있고, 몰려놓을 수 있고, 여기, 여기. 손잡이 손잡이가 없 손잡이가 없는데 신냥 홈이 있네. 생각보다 깊다. 와. 지퍼. 응. 밑에. 그래도 와감잘된것 같아. 이게 밑에도 열수 있고 밑에도 열수 있고 위에도 열수 있어. 이것도 밑에 위에. 좀좀좀좀 밑으로 넓어지잖아 게 계속 쏟아지지 말라고 응. 단점은 여기 먼지가 많이 쌓인다는 거겠지 서랍을 응. 함께 열지 마세요 왜냐면 두 개를 같이 열면 무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음. 밴디 800 사단 서랍장 가로 세로 사이즈는 4 1 0에8 0 0 정도 되고 깊이는 1 8 0에3 2 0 정도 돼서 네, 사이드 공간이나 아니면 좁은 공간에 수납 공간으로 필요할 때딱 적당하고 유용할 것 같아요. 저 공간이 이제 뭔가 정리가 안 돼서, 별로였는데 수납장 놓고 나니까 이제 그레이색감도 너무 예쁘고 <웃음> 깊이도 좋고 딱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수납장 옆에다 <웃음>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쳐봤는데 <웃음> 이제 원래 있던 가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이렇게 예쁘게쓸수 있는 의자 괜찮다! 그치? 게, 게, 괜찮지? 재빙기랑 어떤 여, 여기다가 그.. 아 저번에 우리 조그만메 네모난 방석 같은 거 있지 않았어? 저 촬영한 날 롱고들을 엄청 타고 와서 한 11시부터 정리를 했는데 사실 진짜 힘들었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<웃음> 저희가 정리 다 끝나고 나니까 효원이가 조용히 오더니 라면과 우리 간식을 아, 정리하고 또 저는 이제 마스크와 이런 담요 같은 거또 정리해 놨어요. 수납장이 총 4칸인데, 칸칸마다 개인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들이 기숙사 가다 보니까 간식이 좀 많죠. 짜잔, 이렇게 딸이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,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랑 애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저렇게 올려놨답니다.